언제 올라갔어 여기? 어디라? 어디라? 어고 올라간 것 봐. Don't let us stop. She don't l e 오 us 했 t o p 라 h 어 t w h 어 t 어오 a 오어졌어 떨어졌어 t w h 코스 하나 더 놓을까? 옆에다가? 마미가 걱정되나봐, 이들. 떨어질까봐. 그래, 다 올라와 있네. 애는 거꾸로 올라왔어? 뒤로 올라왔어? 맘이 드나봐 그래도 티 맘에 들어? 마미! 맘에 들어?